저는 아홉 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베드로와 고넬리오와의 만남. <웃음> 주님은 그온 세상의 그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온 세상을 당신의 목적대로. 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크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모든 분리된 관계를 비로소 의미 있게 에, 접근해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신을 높여가면서 이제 추앙받으려고 하는데, 죄의 백성들은 이제 본연의 사람의 모습을 취해서 철저히 섬기는 자로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죄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파생적인 악에 대해서, 더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파생적인 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그 파생적인 선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의의가 더 드러나고 주님이 목표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전혀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가 전혀 다른 거죠. 생활양식, 사상적인 관점, 그런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써나가는 것에서 이제 다른 모습이 있고, 시간, 물질, 또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 이게 지금 베드로와 고넬류와의 만남도 그런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고, 그, 그, 그 거룩한 구속사를 그, <웃음> 어, 완성시키는 만남이 돼서,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그, 주시기 위한 그런 만남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만남은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무슨, 문화 대 문화의,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의 만남, 뭐 그냥 국지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을 그리시는 설계자가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나지고 진전되고 완성되어 나가는가 <웃음> 진짜 주님께 속한 자들의 그 만남은 사람들한테 참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철저히 이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되죠. 더 소유하고 더 축적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수전노 같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제 배 풀고 나누고 진짜 사랑을 줄줄 하는 줄 그런 문화를 건설하게 돼. 그게 보배로운 주님을 소유한 사람의 보배로운 행위가 됩니다. 음. 주님과의 만남을 고작 자기 저기 생사 화복과 연관 줘가지고 자기 행복과 관련해가지고. 자기 본용과 관련해 생각하는 거는 이교도, 이방사람이 그 신자라고 하지만 불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고. <웃음> <웃음> 성경 본문은 하도행전 10장 하반절에서부터 33절까지.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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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음. 아멘. 음. 베드로와 고넬류의 만남이 참. 의미 있는 만남이 된다고 말씀 드렸어요 사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해치, 해치셔서 언어가 바뀌고 인종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다 분리된 상태가 됐잖아요 분리된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 내 백성이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다 해체된 뭐더 올라가면 뭐 아담의 타락으로 온 거지만 그 가까이서는 그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가까이서는 바벨탑 사건의 해체잖아요. 그거에 대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거 그아브라함의 참된 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철저히 이게 인종 차별 하고, 그 사람, 뭐, 근대에 와서는 그 우생학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유전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가지고, 어 똑똑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갈러서, 이제 철저히 뭐 야만인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버려. 차별과 멸시. 백인 아리아 쪽의 그 백인족들 그 그런 그런, 그런 사람들을 가장 최 우성으로 보고 나머지 뭐 손으로 밥 먹고 손으로 밑닦고 하는 그런 그런 인간들 또그 흑인들이나 뭐이 인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봤어요. 보금이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차별을 했다니까요. 그, 그 잘못된 그 데이터들 가지고 보금이 들어갔어도 사람을 차별하고 백인 우월주의 같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독일 의 홀로코스트 사건 아시지 않요 홀로코스트 사건이 뭡니까?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하고, 또, 반공산주의들을 그, 다 제거하는, 장애인, 집시, 뭐, 동성애자, 뭐,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다, 그, 다 청, 다 이게,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번제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다 태워서 없애버린. 그래갖고, 그, 그런, 저기, 도태될 인간들은 다 차별화해갖고 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저기 독일 사람들한테나 유럽인들한테 미움을 받았냐면 수전노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딱두 가지였어요 수전노 그리고 공산주의자 자기네들끼리만 뭉쳐있고 자기네들끼리만 나눠먹고 수전노 자기네 돈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전체에 그 차별돼서 죽은 사람은 1100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냥, 그릇된 그, 그, 저기, 선전, 영화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그들의 그, 그들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하는 그런 사상을 다심어줘요 그, 그렇게 됐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사실 그런,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차별을 벗고 서로 하나가 될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와 저기 고넬류와의 만남도 이 차, 차별적인 상황 속에서, 철저히 차별적인 사회 속에, 차별적인 인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하고 헤일라 문화가 그 서로 만나가지고, 뭐, 뭐, 새로운 뭐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애초에 작정하신 그 회복의 일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특별 계시적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한 거다. 이게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도 이제 이방 죄인이었는데 모할레자였고 그런데 주님과 연합돼 갖고 이제 할레자와 하나가 돼서. 주님의 한 지체로서 헬라이나 야만이나 자주자나 뭐 종이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완벽한 인간상을 구현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완벽한 그 인간 문화, 인간상, 사회상 이걸 나타내게 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원래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방인들을 그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는 그그 하나님 내신 법도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줄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다. 근데 그걸 안 했, 끝까지 안 한. 근데 지금 그리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가, 배운 거 가지고 돈 가지고 또뭐 뭐 건강이나 무슨 뭐 배경 가지고 이거 가지고 차별하고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건 진짜 자기가 사람인 걸모르는 베드로와 그, 그 고넬류의 만남에 그 시료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차별된 세상에서 이제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 베드로하고 고넬료와의 만남은 진짜 큰 만남이에요. 큰 만남. 이게 이제 옛옛 옛 문화는 다 없어지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 창조된 존재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를 보게 하는 만남입니다. 문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활 양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이 케이팝 뭐뭐 한류 있잖아요. 한국의 문화가 지금 유럽인이 뭐 동남아니 뭐 뭐, 심지어 미국까지도 가잖아요. 이 문화, 그, 위에 있는 문화가 침투에 들어가는 건데, 나, 낮은 문화 가운데, 새로운 생활 양식, 사람됨의 양식, 사회상의 양식, 사상적인 그런 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그, 우리, 지금 우리 한류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 그리토인들의 그 문화라는 거는, 그런 생활상이 아니에요. 그 땅의 문화고요. 우리 문화는 한 천상의 문화. 새 에덴의 문화예요. 새 에덴의 문화고, 새 에덴의 언어를 써야 되고, 새 에덴의 생활 양식을, 새 에덴의 정신적인 문명을, 그걸 다 나타내야 돼. 그게, 그게 우리 그 새로운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과 하나된 존재에 마땅히 할바 지금 딱 우리의 그 선진들이, 신앙의 선진,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렇게 해서 만나서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사실. 쓱쓱쓱쓱 써나가지만. 그리도인의 문화라는 거는, 그저 그냥 자기 있는 거 조금 나눠주고 하는 거, 뭐, 조금 뭐, 오늘 오후에도 문제, 혼상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언어, 생활 습관, 그리고 그 삶의 목표, 그거, 그것이 되죠. 그것이 새로운 문화예요. 거기에 어떻게 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자기를 차별화시켜서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그런 사회는 가지 말아요. 그런 인간은 만나지 말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만나지 않을 사람은 그 그런 사회에 있다고 하면서 그런 세상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문화를 몰라가지고 이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가야 돼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이 낮아지셔서 보이신 그 완전한 그 생활양식, 정신세계관 그런 것들을 그 나타내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종들과 그 이방인들과 지금 피장 시몬의과도 하나 돼서 살아가고 서로 교통하고 지금 이방 죄인하고도 하나가 돼서 유숙하고 말이야요 이제 그걸 보고 요빠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거기 자원해서 참여하잖아요. 그 베드로에 그냥 단순히 베드로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아주 우두머리 정도 되니까 뭐 같이 뭐잘 알고 지내면 좋을까? 같이 큰 일하면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자신을 다들려가는다 알지 못해도 그래서 그그 그 자기가 저기 속한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한, 베드로도 지금 유대인들한테 잡히면, 이제 박살 날 판이죠. 그런데도 개의치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사도행전 11장에 보면, 4절 이하 18절인가, 거기 우리가 봤죠, 지난 시간에? 그거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할래파, 이 사람들 또 차별하나, 무할례자들하고또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그 그 사람들에게 변증할 때 베드로의 편을 들어서 그 변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웃음>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정신 사고가 세계관, 예? 또그그 그, 그의 문화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관심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기생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있지 않아? 우리나라 뭐 기생충 영화가 지금 뭐 굉장히 떴었죠. 봉, 봉준호 감독인가?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기생 유럽에서 기생충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주의 백성이 진짜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그런 창조 된 창의적인 그리도와 하나 된 문화를 나타내지 않으면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그러면 그 어떤 일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쓰지도 않, 않고 예? 주님이 기회는 주시겠지만 예? 회개해야지 그냥 돈몇분에벌벌 되고 뭐 죽을까 벌벌 되고 예, 이런 데서 다 뛰어넘어서 이제 자유롭게 하셨는데, 신령하게 하시고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창의적으로 모든 매임의 환경 속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웃음> <웃음> 그렇게, 아무튼 이 여섯 명이 이제 뭐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들이 그렇게 같이 가서 또 이제 고넬료를 만났고, 또 고넬료는 또그 많은 시간 동안, 친척들과 또 주변 그 사람들에게 그,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 주의 사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늦게 갔으니까 아마 하루 동안은 더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 그런 삶을, 그런, 그, 그, 이제, 백 부장으로서의 그, 런 외적인 자기 보호막이나 이런 거 다, 오히려 그게 침해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징계받을 수, 징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개의치 않고, 진짜 구약에서 목표한 사회를, 그그 그 사람들하고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수평적인 사회 차별적인 철저히 인종차별할 수 있고 계급도 차별할 수 있고 뭐 지위 차별할 수 있는데 뭐 하나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양반과 상놈이 함께 형제라고 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자기 지위나 이런 거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죄종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냥, 너무 반가운 나머지 고넬료가, 그냥 베드로에게, 덥죽 이제, 동양식으로 말하면, 절을, 해, 신께 표해야 할 만한, 그리고 오해할 만한 거죠, 사실 신처럼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구약의 신자였으니까. 신처럼 생각은 안 했을 건데, 그, 아,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무 과하게 이제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그것, 그것이 금, 금황하게 시켰잖아요. 나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라는. 야, 주님의 은혜를 같이 누려갈 자라는. 예? 뭐, 그렇다고 이제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죽게 돌려야 될 그런 모습은 취하지 말라는 거 그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경우, 바울의 경우도 살펴봤고 기록적인 상황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철저히 이제 이, 이게 고넬료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그 문화가 달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려고 해 가진 거, 뭐, 배운 거, 가, 뭐, 능력, 이런 거다 빼놓고요. 다 하나가 되게 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것이고,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예? 자기의 비이기주의를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이 사람,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 신에게 돌려야 될걸 돌리지 않아서 죽은 인물이 하나 있죠. 네? 헤롯, 그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신의 위치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거두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 네?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이게 주님이 나자지셔서 회복하신 그런 일은 단순히 구속사를 완성하는 게 아니고요. 삶, 인간 삶의 질을 다 바꿔놓고 삶의 목표를 바꾸고 삶의 그 양식을 다 바꾼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주변 사람에게 묶여 있던 모든 것들을 해체해서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이을 뭐 이웃이 뭐 노숙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뭐 창기가 됐든 뭐뭐 뭐 누가 됐든 다 동일하게 대하는 그런 그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안방을 내주는 음. 그런 심정이 있는 것예요그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 주님이 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그 모든 만남 속에서 그 이제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입으로만 이신칭이 얘기하고 예?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 말,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뭐, 약이 우리를 부지해 줍니까? 예? 아니면, 뭐, 우리 배경이 우리를 부지해 줍니까? 예, 그런, 그런 데서 자유, 자육, 자유께 돼. 예, 그걸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그건 수단으로 잘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든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교육을 하는 관점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바뀌고,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관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바뀌고. <웃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도 봤는데 거기 이어서 나머지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문화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한달랑만 가지고. 몇 며칠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화적인 얘기 말할. 문화가 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뭐 체육, 뭐다 있잖아요. 그그그 그, 그 문화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화로 새 생명의 문화로 재창조된 문화로 바꾸는데 이제 이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진짜 격이 없는 그런 하나됨을 나타내는 우리가 더 고등한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높이고 그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뭐 공간을 환경에 서왔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가장 극명하게 모아서 드러내야 될 문화가 뭐예요? 예배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예? 관계 문화가 달라요. 다 달라요. 이 세상 정치를 바라보는 문화도 달라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고요. 베드로가 이제 그일 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앞, 모인 앞에서 여러 사람이 보인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한 문제와 자신이 비몽사몽 간에 경험한 일들을 상기하면서 자신이 저들에게 불리움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저가 환상을 본 내용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시 묻는 거예요. 예? 이제 자기가 모르는, 그게 미심적이니까 묻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이제 경험한 일,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어, 그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그런가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음. 베드로는 여기서 먼저 이방인들이 가장 자극을 받는 문제를 거론한 다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유대적인 내용과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균형있게 주화해서 정리되었는가를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모두 마음에 가려졌던 막혀져 있던 것들이 다 내려진 거죠 다 내려진 거예요. 구속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떠하였으며, 이제 새로운 경륜화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바울도 이런 이제 선, 선제된 선험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에베소소에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모든 벽을 허물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로 지어져 간다. 예? 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건요, 폼 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런 그, 그, 토대 위에서 그 법도를 쫓아서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누려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의 의미를 그냥 제도적으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려가다. 누려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신있게 이제 바울도 나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지만 애초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금지되었던 게 아니다. 전혀 막혔었는데 이제 금지된 게 아니고 유대인 때문에 막혔어요. 유대인이 그 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 때문에 막혔던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우상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조건부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와 그 타락한 가늠 문화, 뭐 도적질 살인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 그런 문화관을 가나안, 가진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 한 거죠. 이, 이, 이 벌써 들어가기 전부터 나합을 용서해주고 그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보면 오히려 이제 아간처럼 아간처럼 그그그 그, 그, 그, 그,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부터 이 저, 하지 않고, 예? 응? 들어가기 전부터 하지 않은 아간부터 처리하잖아요. 에? 에, 돈 욕심내고. 그 후상숭배잖아요. 예? 그는,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교제 금지는 후대의 그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고착된 것이고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원래부터 이방인과의 장벽은 없었던 것입니다. 라압이나 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유대 언약에 종속되기를 원하면 유대인과의 교제, 네, 들어가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위치에 들어가잖아요. 룻 같은 경우는. <웃음> 이것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안에서 순서상의 경륜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문이 닫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주님께서 가난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시도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잖아요. 그 고침을 그 요구했는데 주님은 내가 거기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이제 잘르죠. 근데 그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그 개들도 먹고 지낸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받아주죠 고쳐주죠. 주님이 그 이방인들을 아예 구원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구속사 안에서 경영이 그런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얼마든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주께서 깨끗게 하셨다고 하신 것은 이게 본질적인 성화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구속사의 간격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웃음> 이런 질문에 대해 고넬료는 자신이 나을 전에 경험한 것을 다시금 여기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요파 피장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전한 내용을 다시 직접 확인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고넬료의 종들이 가서 다 가서 얘기한 건데, 그거를 확인시키는, 아니, 도장 찍는 일을 한 거죠. 고넬료 자신이 제시이 정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경험한 일이 확실한 의식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결코 호황된 것을 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고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고넬류가 그 기도 중에 그 빛, 본,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형체를 지닌 사람인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 주님께서 권능으로 그 빛난 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런 실제적인 일을 하시고, 저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게 한 뒤에는 본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넬류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사도인 베드로를 진정으로 환영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넬류 내면에서부터 그간에 간절히 바라던 일들을 주께서 파송하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누리는 차원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의 그의 모습은 로마 군대 그 백부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다.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고자 주의, 주께서 쓰시는 사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전혀 이게 고넬류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박한 이게 이바 구약성도라도요.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모든 자기 부인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에? 자기 지위나 에? 명예 다내려고또 자기가 그 일로... 겪어야 될 어려움 다 받을 준비가 돼. 구약의 경륜 하에서 산 의인이라면 그렇다임. 우리가 시부리서 11장에 그런 의인들의 목록을 보잖아요. 아직 그리도가 오셔서 이루신 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사 안에서 도장 쳐지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그 믿음의 일을 했잖아요. 뭐 기꺼이 죽고 말이에요. 형제들을 위해서 죽고 고난받고 그걸 더 애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해요. 구경륜 하에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분들이 꿈꾸고 바라보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확실한 그리토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것도 그 오백여 형제들이 다 보고 있는 그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일을 이루시고 확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못 보고 에?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험한 말이나 언어가 안 바뀌고 생활 습관이 안 바뀌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안 바뀌고 이게 참 이게 참무추한거 비루한 거예요 참으로 비루한 거이 거지같이 살아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고넬료의 모습은 진짜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넬료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실로 이방죄인으로서 주님의 사역자를 통하여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서 참된 구원을 받아 누리려는 겸손한 표시였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외적 허우를 다 벗어던지고 겸비한 자세로 오직 주님의 궁율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교회 교회. 교회 신방을, 전번에도 신방을 권고한다는 말이, 신방한다는 말이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연약하고 결핍이 많아서. 그러면 그, 그 속에서 뭘 듣고자 신방을 원하지? 무슨 소리를 듣고자 원하지? 이미 있었던 이를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다시 선나가는 거예요. 뭐 새로운 뭐 얘기를 게시 받아가지고 뭐그 그, 그, 그 지금 내 내일을 다 알아가지고 예언해가지고 위로를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런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린 물러서면 안 된다.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다 잡고 사랑하자. 이제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격려를 받고 위로를 하고. 여기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고넬리하고 베드로의 관계가 만남. 이 만남이라는 게 그런 만남이에요. 이 만남 한번 잘못하면 일생이 망가지고 뭐.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의사 잘못 만나면 죽을 수도 있고, 예? 좋은 사람 만나면 일생이 좋은 그 배피를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험악한 배피를 만나보세요. 일생이 찌들려 가지고 예? 우리가 배워야 할게뭐 첫째 주께서 사람을 통해서 음. 일래가시는 사실을 알고 주께서 쓰시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최대한 환영의 태도를 보이, 보이는 것이고 둘째 그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구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자기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현실적인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보내려는 주변적인 것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래요?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저거 이렇게 못되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 위치에서 더 나갈 바를 생각했다. 아, 나는 참 은혜가 있네. 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높이는 이런 부차적인데 마음을 쓰지 않아요. 아, 하나님은 나 축복해 주셔갖고잘 사네. 오직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들어가고자 하고, 그 경영, 경영하심 속에 쓰임 받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보통 사람이 실천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면, 그것에 힘이 실려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무라고, 고그 자세를 취하는데, 고내려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누려가야 될 거야. 아, 내가 뭐다 깨닫고 탁다 살펴보고 있고. 그, 뭐. 그, 그런데 뭐 판단하고 잘 판단하고.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진짜 본질적인 걸 누려가야지. 내가 누려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 뭐다 판단하고. 예? 그 판단하고 그건 사 마귀들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들도 다 하는 거죠요 이게 이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안 가졌다. 저기 고넬리 정도 되면 굉장히 마음을 높일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렇게 갈수록 겸손한 갈수록. 응. 현실적인 지위나 뭐 이런데 뭐 아주 선생 노릇 하려고 하고 현실적인 지위나 누리려고 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한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뭐 세상에 어디 돈 떨어지나? 에? 어디 인정받나? 음. 그럼 늘상 듣는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말 듣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경과 부딪히게 되면 반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 딱뒤침지고 앉아가지고 뭐좀 아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안다 감시자 자기가 뭐그 무슨 감시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 비, 비방하고 비난 그 주변적 이런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인 세계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게 뭔가 모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그런 거에 진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진짜 마음을 모아도. 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 뭔 소리를 들, 들, 들고 살려고. 뭐 때문에 사람을 모아놓고. 뭐 때문에 전도하고. 뭐 때문에 살아나 그냥, 그냥 좋은 거 먹고, 호의호식하고. 그냥 목숨 질질 느려가지고. 길게 느려가지고. 예,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건가? 아니에요.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을, 예, 모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더 전진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전진된 언어, 더 전진된 사상, 전진된 생활, 그게 그런 사람으로 문화가 되 선약교회의 원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세상 사람하고 문화가 다르다 언어문화도 다르고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문화도 다르고 신을 바라보는 문화도 다르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헌상하는 태도도 다르고 기도하는 관점도 다르고 이게, 이게 나의 뭐좀 아는 거 가지고 드은풍을 가지고 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이안 돼. 이 예, 고넬 그럼 고넬료 같은 사람 앞에서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에? 할 말이 없죠. 스스로 할수 있다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스스로 잘 먹고 자기 생 생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한 거지 이따 오후에도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볼 건데요. 교만은 진짜 폐망의 선봉입니다. 예, 교만.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예,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서 핵심적인 게 교만. <웃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주의 사도, 베드로와 로마 군대 군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일가친척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구속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제한적으로 있었던 벽이 공식적으로 허물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복음과 성신의 능력이 이런 결과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게 벽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본질적인 회복에, 아까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회복이에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물질을 보는 관점. 모든 차별에서부터 자유. 하나님의 나라의 진선미한 것들을 건설해 나갈 여군이 문화, 그냥 기독교 문화 창단의 여군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진 것, 뭐 배운 거 없어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주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다 아무튼 로마 군대 백부장 고난료는 구약의 희미한 계시 가운데에서라도.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으로 활동하는 베드로를 그 어려운 중에 영접하여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경륜적 성취의 역사의 한 부분에 동참하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의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구속사 안에서의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 선 그 실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의의 실제, 거룩의 실제 착하게 사는 게 뭔가 차별 없이 사는 거예요. 뭐 차별하지 않고 내 것을 다 내놓고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의 일꾼으로 수임받고자 할 텐데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배려를 기억하고서 그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이 현실적으로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고늘료가 보인 태도에서 배운 것과 같이 주 앞에서 가장 시급하고 이제 귀하게 여길 일들에 대해 바른 태도를 취하고 나가야 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지적을 받으면 바로 그릇된 태도를 고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더 더나 좋은 뜻 가지고 일하는데 왜날 건드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예? 아주 교만한 소리 야 예? 나 그냥 건드리면 세상으로 갈것 같지. 위협하고. 그참 미련한 거죠.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는. 지적을 받으면 그게, 그게 주, 아까 우리 시편 30 제 구편에서도 읽었잖아요. 예? 주님이 내신 연고다. 다윗도 신문이가 저주할 때 주님의 소리로 듣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의를 했다 하지라도 지적을 받으면 그아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내가. 그래갖고 다시 정리를 하고 가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자기를 또 내세우면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현실을 핑계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을 태만이 한다면 우리는 성, 성신님의 그릇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나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영광을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못 나타내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은 쓰일 수가 없어요. 파생적인 선을 이룰 수가 없다. 주님과 하나된 존재로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자신부터 고쳐나가는. 저도 고치고 말씀을 받은. 여러분도 고쳐서. 아, 저 사람 예수 믿기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다르다. 예, 문화가 다르다. 저 사람 문화가 달라졌다. 습관이 달라지는 건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